보미가 많이 올랐습니다. 같이는 많이 싸졌어요. 이런 맛이에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8월 4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 우측 상단에 점포 명과 기둥 번호가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 를 해두었습니다 점포 연락처는 제 영상 설명란에 넣어두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 시간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B11번 킹고수산으로 왔고요좀잘 자란 대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꼬시용 이제 병어예요좀잘 자라죠 이것도 네, 청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횟감이 있었고 구이감이 있었는데 요즘 청어 값이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청어도 어느 음, 산지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네, 오늘 화로가 엄청 비싸다고 말씀하시죠. 대부분 상인들이 다그 얘기를 오늘 하셨어요. 지금 참돔이 여기가 24,500원이거든요. 24 뒤로 갈수록 더 비싼 가격이 올라옵니다. 네, 농어가 엄청 크죠. 근데 농어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24,000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완도 광어도 뭐 가격 올라간 이후로는 떨어질 네, 틈이 없습니다. 자, C7번 대원수산 왔구요. 어, 단새우, 요거 이제 통발이 11만 5천원, 거진 거는 한 만원 정도 어, 더 저렴한 편이구요. 이제 청어는 요거 이제 횟감 청어인데 좀 크기가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좀 가격이 좀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태, 그나마 이제 금태가 그래도 가격이 괜찮은 편이에요. 말에 26,000원인데 크기가 좀 크죠. 이제 금태는 좀큰거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자, B5번 신의수산으로 왔고요. 예, 지금 참돔인데 25,000원이에요. 조금 더 작은 건데 24,000원. 지난주에 21,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kg 대 돌돔, 55,000원. 이거는 가격 괜찮은 편이에요. 제주 강도대 색깔이 꼭 완도 강어처럼 생겼죠. 가끔가다 이런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네. 이거 완도 강로에2 원. 완도 강어도 한번 올라간 이후로는 거의 가격은 유지보도. 마치 공산품처럼 정해져 있는 것같아 농어, 이거 1 k g 초반 1 0 0 0 원. 네, 좀잘 자란 음, 그런 농어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보인 건 무전메가리. 보통 이제 병어도움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가격대가 만원 중후반 요정도예요 산지 가면 막 오만 원, 육만 원 부르는데, 이제 결코, 어, 비싼 생선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렴한 생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식감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어종입니다. 자,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 연어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이제 키로에 2만 천 원, 정도 됐습니다. 조금 더 내리면 좋겠죠. 숭어 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14,000원까지 올랐고요. 농어인데 이건 조금 작은 거예요. 2.5kg짜리. 이건 이제 큰 거. 26,000원입니다. 농어도 한번 올라간 이후로 내려올 생각을 하네요. 벤짜리 가격은 뭐 3만원 초반대인데 이것도 1, 2천원 조금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참돔 오늘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가격이고요. 여기 28,000원 3kg 이상 되는 삼돔 이었구요 네, 제빵어는 뭐 크기에 따라서 뭐한 24,000원 정도에서 한 3kg 후반대 4kg 까지 이제 구입이 가능했어요 네, 오늘은 그 무전매가리 병어돔이 좀 많이 보였어요 자 큰미너 어, 요거 이제 양식산인데 요거 그렇게 자주 보이는 건 아닌데 오늘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영상에는 없지만 또 가격표는 제가 한꺼번에 또어 모아서 올려놨거든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C6번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이제 돌돔인데 이건좀큰 거예요. 1.5kg 정도 되는 사이즈였고요. 여기도 이제 광어가 27,000원. 참돔이 가격이 비싸죠. 오늘 참돔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물량이 없대요. 네, 좀 사이즈가 되는 돌돔이 꽤 있었고요. 네, 벤자리는 가격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32,000원, 33,000원. 그리고 이제 오늘 문어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거 어, 이제 대왕피 문어, 키로에 15,000원이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광어는 특별하게 변화는 없어요. 뭐 완도 거든 제주 거든 네, 특별한 가격 변화는 없는데 문제는 이 참돔하고 농어예요 그러니까 농어 같은 경우도 지난주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또 천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참돔도 25,000원까지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을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물량이 별로 없어요 거의 산지에서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아무래도 휴가철이 좀 끝나야지 될것 같아요 지금 킹크랩 같은 경우도 물량 밑에 노란색 글씨 보면 3 15, 300, 100 이렇게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네, 이제 파로킹크랩이 있었는데 키로 4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가 9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선어는 2만 원, 2만 5천 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 고가에 비하면은 좀 어, 저렴한 편이라서 이런 거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소매점에 믿음수산으로 왔고요 어, 여기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믿음수산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 매시세 올라오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낮에 방문해도 여기 구입이 가능해요 어, 그 대신에 이제 미리 전화로 재고여부 문의해보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찜킥 택배 고속버스 택배 모두 다 가능하니깐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킹크레활어데 요거 47,000원 오늘은 브라운이 더 비쌌어요 네. 55,000원 이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수율 같은 건 괜찮아 보였어요. 조금 약간 활동성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자, 킹크랩 서너 레드인데, 요거는 이제 가격이 좀 가, 35,000원 이에요. 그러니까 경매장에서 2만원, 25,000원 2만 짜리하고는 좀 가... 품질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구요. 여기는 경매장하고 영업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하구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가격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작은 게 별로 없다고 하네요. 네, 이제 폐류 보러 경매장으로 다시 왔고요. 이제 소라, 참소라인데 대자가 6만원, 중자가 5만원. 이것도 가격이 살짝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조개가 있는데, 이거 그 피조개도 뭐 가격은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이제, 이제 수입산 바지락과 국산 바지락하고 좀알 크기가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폐류들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많이 없었고요. 오늘 이제 화로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근데 낙지가 많이 비싸요. 여섯 마리가 3 7 0 0 0 원이면 엄청 비싼 거죠. 자 흰다리새고 보통 20마리에서 22마리 요 정도 들어 있는 거예요. 멍게는 계속해서 잘 저렴합니다. 자 C9번 초이스 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중화예요. 요거 10kg 한 박스가 오자 5만 원. 병어가 선도가 아주 좋죠. 요건에서 근데 아쉬운 점은 마리로 구매는 못하고 여기서는 박스로 구매도 해야 됩니다. 오징어가 물량이 없어 갖고 오늘 비쌌어요. 5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의 경마가격이 한 5만 원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치는 많이 싸졌어요. 치가 지금 통년이네요. 10마리용은 350g인데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여거는 지금 한 짝에 4만 원 나왔고요. 4만 원. 요거보다 크면은 로 사이즈 350g. 요거는 한 짝에 5만 원. 5만 원. 구매하세요, 네, 형님. 요거는 400g을 한 짝에 지금 요거는 6만 원 보시면 되고. 이런 거한 짝에 지금 갈치가 네, 저렴해요. 보만원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B급, A급이에요. 요거는 한 짝에 13만 원, 원. 그리고 그제 새우 같은 경우는 17,000원짜리 있고 2만 원짜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17,000원짜리예요. 자, 요거 이제 갈치 볼때 이제 뭐 3지 사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볼때 이제 꼬리 밑부분 요쪽에 로 보셔야 돼요 거기가 이제 얼마나 두꺼운 가에 따라서 이제 품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 꼭 보세요 자 c 13번 초원 수산 왔고요자 민어 가격이 오늘 어 만만치 않았어요 요새 계속 태풍도 불고 날씨가 안좋았잖아요 이거 좀잘 자란 삼치. 네, 삼치는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 덕자, 이제, 키로 22,000원, 25,000원짜리.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다르고요. 요 가운데 거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위에 이제 우럭인데, 우럭은 보통 새벽 일찍 오면 저거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 14번 영남 때야. 아귀로 왔어요. 15,000원. 그냥 막 최대한 싸게이 나루도 자연산 밑쪽인데, 오늘 상태가 엄청 좋아서 샀어요. 18,000원. 나루도 자연산 특장. 그리고 이제 개장원은 이제 특장이라고 특장, 써져 있는 게, 게 있고, 그 다음에 샤브라고 써져 있는 장어가 있어요. 특장이라고 된 거를 아, 사는 게 품질이 어, 더 좋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요. 3만원. 자, 이거는 35,000원. 누나, 이거 재고인데 어, 제 35,000원 팔았거든. 32,000원이 원가인데 그냥 3만 원. 어제 거리도 물건 상태가 되게 좋아요. 자, 미나 이거 이제 몽땅 그냥 35,000원. 어, 오징어가 오늘 경매가가 5만 원 나와 가지고 네, 오늘 경매가 5만 원이라고 말씀을 5만 하시죠. 5만 5만 5만 원. 하시죠 그래서 3,000원 5만 붙여 가지고 5만 이제 53,00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갈치. 오늘 3 7 0원나어요 갈치가 오늘 선도가 갈치 좋은데 요거 350g짜리예요. 박스에 4만 원. 두 개만 빼고 오늘 갈치가 너무 좋죠. 면접권에좀 네, 이제 많이 좋은 가서. 거예요. 오늘 그냥 오징어 사 먹는 대신에 갈치를 사 먹으라고 보내주고 싶어. 350g. 어, 350g짜리야. 그냥 이거 다 그냥 열다 마리짜리도 4만 원, 0 마리짜리도 4만 원. 네. 마지막으로 지하 1층 언클마린을 네, 들렸습니다. 언클마린은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을 해서요.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물론 유선상으로도 주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연락처 단톡방 링크는 설명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 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시세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봬요